네 안녕하세요 미스터로드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컨텐츠를 어,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로드뷰 컨텐츠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컨텐츠가 이제 조회수 10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곳 제가 첫 번째로 촬영했던 장소를 360도 카메라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볼 건데요 어... 제가 그때 첫 영상이 3월 30일에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딱 이제 아홉 달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아홉 달 동안 이곳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차근차근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저 맞은편에 어... 곤트란시에리의 빵집이 있었는데 저게 이제 폐업을 하고 뭐 잠깐 그냥 스쳐가는 카페 하나 정도 있었는데 저기에 지금 노브랜드 버거가 들어오려고 하네요 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버거가 지금 코엑스점이랑 저기 또 다른 한 홍대점만 있다고 들었었는데 추가로 지점을 내려고 하려나 봅니다 저도 방금 지금 이제 카메라를 딱 촬영 시작하면서 처음 봤던 게 이거였습니다. 네, 장사는 정말 잘될것 같네요. 조금 천천히 걷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요일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오전입니다. 그래서 훨씬 한적하죠. 어 지금 12월 말인데 어 아직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곳은 방학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중고등학교는 아직 방학을 안한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 기회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오랜만에 꺼내 들었습니다 정말 360도 카메라는 제가 편집을 하면서도 좀 재밌어요 네, 물론 이제 모델이크가 많아지면 정말 힘들지만 네, 할 때마다 재밌다고 생각이 되는 카메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웃음> 이제... 저쪽 이제... 길 건너서 저기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학보장 옆에 핫스타인도 우라는 어, 레스토랑이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는 꽃집이었는데 꽃집이 저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번에 이제 대치 4동 제가 컨텐츠 만들때 보여드렸었는데 근데 어쨌든 파스타 앤 도우라는 음식점도 꽤잘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대치 현대 아파트는 힐스테이트로 이름 변경한 것 같네요 글쎄요 힐스테이트가 거의 현대아파트 브랜드 내에서 최상위 가치로 알고 있는데 이게 힐스테이트 아니 네... 네... 좀 그렇네요. 네, 그때 당시에는 있 사실... 어... 그냥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고, 이제... 진영진님 댓글 달았는데, 그게 고정 댓글 달리면서 그때부터 조회수가 네, 쭉쭉 오르기 시작했죠. 네, 방금 지나가긴 했는데 저기 임대문이 걸렸던 저 일본 음식점 있죠. 저기도 참 들어오는 족족 네, 장사가 잘안돼서 금방금방 임대가 걸리더라고요. 네, 이제 대시안대 아파트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따줌소와 전기 의자가 동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옷집은 간판 이름을 결국 바꿨죠 꽤 오래 버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도미노 피자 도미노피자 여기 지나갈 때 피자 냄새가 솔솔 풍길 때 기분이 굉장히 좋죠 대치현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투썸플레이스가 있죠 여기도 가, 종종 이제 만남의 장소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맞은편에 주유소 보이시죠 거기 옆에 호치킨이 있었는데 어, 최근에 폐업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대시동 학원 많이 다니셨던 분이라면 치킨 저거는 분명한 번쯤 먹어봤을 거라 생각을 해요 테이크아웃이든 홀에서 먹든 왜냐면 하 가격이 정말 좋았거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치킨인데 어,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폐업을 했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 저희가 생긴 한 5-6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장사가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그랑구스토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시동 맛집 검색을 하면 1페이지 내에 나오는 그런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어, 가본적없지나 제가 많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오전 10시가 다 되어 왔는데 어, 사람이 은근 있긴 있네요 근데 어, 주말에 여길 다니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 10시에 지금 입술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매장은 바디프렌드 매장인데 네, 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좀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무료 주차 한시간도 걸려있고 아메리카노 안전도 들고 안마의자 무료 체험도 가나하고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중국 음식점, 운봉이라는 곳이 원래는 단대복 앞에 있었어요. 한티역 쪽에 있었는데, 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쯤에 여기로 옮겼더라고요. 네, 뭐, 네, 가격과 맛은, 네, 그냥, 네, 보통이다. 그냥 평균 중국집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하면커피빈 있죠 커피빈은 12시 맞은편에 있는 스타벅스는 11시까지 영업을 해서 상대적으로 저는 커피빈에 어, 이용객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을 왜냐면 2층까지 있는 커피빈 매장이어서 그리고 스타벅스가 좀 빨리 닫아요 커피빈은 12시가 지나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조금 조금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피자 알 볼로가 저쪽 인제 진선역 가는 쪽에 있었는데 어, 한 6개월 전에 여기로 옮겼었습니다. 근데 피자 알 볼로는 어, 요즘 퍼퍼존스나 도미노 피자 피자처럼 그렇게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성옥도. 이번 상반기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음식 체인점이라고 들었는데 네,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포먼스, 네, 쌀국수 7,500원 점심에. 네, 그리고 여기 행복한스시가. 여기로 옮겼죠. 원래는 돼지고기 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옮겼고요. 자 여기 요 앞에 어,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네.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볼까요? 여기 보이는 건물도 지금 재건축 때문에 모든 점포가 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횡단보도가 생겼죠 사실 여기는 제가 봐도 여기는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해요 을 그래서 어, 되게 흔치 않은 케이스로 여기에 횡단보도가 중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피문고등학교 횡단보도랑 같이 신호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좀 자주 바뀌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휴즈호스도 있고 김밥천국 여기는 정말 장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정말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에 이제 건너편에 보이는 가게, 그,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폐업을 했어요. 네, 한솥. 한솥 빼고는 전부 다 거의 다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솥은 뭐, 여전하고, 어, 특이사항으로는 저기 커피샴촌이 문을 닫았다는 게, 이제, 어, 휘문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이제, 종로학원 학생들이 굉장히, 어, 아쉬워할 소식인 것 같아요. 이 그리고 한만플러스 병원이 여기 앞으로 옮겨왔고요. 네, 원래는 저 횡란보도를 한번더 건너서 저 스타벅스 쪽에서 쭉 걸어왔어야 했는데 저 횡란보도를 건너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네, 부득이하게 루트를 살짝 바꿨습니다. 네 여기도 원래 피자이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미용실로 바뀌었네요 아 그래서 어 저번 3월달에 이 제가 제 처음 촬영 했을 때는 여기 휘문고등학교가 정문 공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5월달인가? 쯤에 이제 완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정문까지 보여드리고 또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걷다 보니까 조금 네, 조금 분량이 살짝 늘어났네요. 네, 방금 줄이 하나 있어서 살짝 자리를 옮겼고요 사실 휘문고는 제 목요는 아닌데, 어, 워낙 많이 지나치는 네, 곳이기 때문에 어... 그냥 그냥. <웃음> 네, 정말 약간 친근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휴몽고등학교는 저한테 있어서 그리고 저 맞은편에 있는 건물은 제 블루스카이 학원이 네. 인수를 했죠 네, 휴몽고등학교정문이 나옵니다 대학교 정문처럼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어, 웬만한 대학교 정문보다 더잘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정문까지 와 봤습니다. 아, 조회수 10만 회 정말 저는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